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4년째이고, 가치투자 경력으로 3년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재테크 방법을 무시하고 오직 전략과 저축만으로 살았고, 최고의 현금자산을 보유했었습니다. 통장을 하나씩 불려나갈 때마다 금액의 단위수가 달라질 때마다 느꼈던 뿌듯함으로 모든 것들이 즐거웠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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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깡통이 난 것입니다.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 덕택에 주식투자라는 평생 써먹을 재테크 수단을 얻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안락함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깨달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주식투자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주식투자에 대해 올바른 재테크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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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깨달으면 폭락이 시작되었고 사는 종목마다 이 패턴의 무한 반복에 된통당했지요. 하루 강아지가 시장 무서운 줄 모르고 덤볐습니다. 딱한달 만에 6천만 원 정도를 잃고 말았습니다. 비참함과 암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투자기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미숙함이 문제였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멘탈이 흔들린 상황에서 당분간 투자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결국 투자는 멘탈 싸움이 더군요. 재충전 겸 주식은 완전히 잊고 여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3일 동안 계획을 짠후 일주일 가량 여행을 했습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값진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부터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꿈꾸던 성공한 투자자로서의 삶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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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만 원 수익이 났고 다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달 동안 단타 매매를 하고는 완전히 몸과 마음은 지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수익으로 마감하게 되어 투자에 대한 자신감은 회복하였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연구했던 투자 기법대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심기일전 한지 딱 1년 만에 100% 가 넘는 수익률을 거두고 자신감은 하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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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큰 폭의 하락을 하였고 그 와중에 오기로 시장을 이겨보겠다고 투자금을 계속 늘려 투자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억 원의 손실을 본 채로 손절해야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방에 다 날린다는 주식의 무서움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오기를 부려도 시장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후몇 개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허덕였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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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에 대한 과신과 투자에 대한 신념은 분명 다릅니다. 투자하는 방식이나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모든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4년간의 경험은 한마디로 당신은 자신의 투자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까? 고유하는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투자하십시오.